예, 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 신동구 자유의국 TV 팬 여러분, 자,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구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동님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유튜브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코로나가 이게 예. 심각하지 않은데 정부가 이게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이제 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실에 음악병실까지 갔다 와가지고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무더기로 경고를 때리더만은 일주일 동안 방송을 정지시켜버렸어요. 어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 탄압하는 거지, 사실은요. 아니, 그건 내가, 내 체험담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방송 정지시켜버렸어요. 지금 그, 저, 우한폐렴, 코로나 19, 이 관계는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지그지서그러니 희한하게 이, 중국에서 이 폐렴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 영상을 삭제를 해버리거나 뭐 중단시켜 버리거나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아, 중국 근데 기사까지 서도그 중국 눈치 보는 겁니까? 어, 그렇 그, 그, 그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그, 정부는 뭐 그냥 중국 눈치 보는 게 너무 심한데 네. 국민 자존심도 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왜 방송이 안 올라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 저희가 지금 방송 정지당해가지고, 디펜스 뉴스에는 지금 못 올린다는 거를 좀, 야야을해 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전면전, 전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6.25, 그, 6.25, 그니까, 10, 10월 25일을 한국군하고 첫 전투한 날 아닙니까? 그니까, 러 10월 19일날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건너기 시작해가지고, 음. 20, 10월 25일날 첫 전투한 거죠? 그, 1950년 10월 예. 25일에, <웃음> 한국군하고, 그 다음, 목강 도화한 그 중국군, 예예. 그 육개군단 30만 명이 10월 19일에 도화했거든요. 그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첫 전투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예, 예. 소위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전쟁, 예. 에, 승리한 날로, 예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 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니까, 예. (10월 23일에) 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 예. 중국군 (6.25) 참전 (70주년) 기념 대회를 했대요 예. 예. 거기서 연설해서 했... 이것도 (20년) 예. 만에 음. 장쩌민그 주석이 있었잖아요 예. (2000년도에) 그 그때 인사를 한댔대요 예. (20년) 만에 이 주... 금... 주... 주석이 그 기념대회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번 대회가 특이한 게 중국 지도부 있잖아요. 아, 예. 그... 정치국은 일곱 명인가 있잖아요. 예. 뭐, 정치국 일곱 명, 뭐, 당연히 다 참석하고. 예. 그 중국, 그 지도부가 총 출동해가지고. 뭐 대회를 했대요. 그, 그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실 20년만 했다는 20년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한판 맞짱 뜨잖아요. 맞짱 뜨는 거예 뭐, 뭐 그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오늘날 세계에서 봉쇄. 예예. 지금 미국이 대중 봉쇄 지금 그죠? 그. 죠 예. 그, 조이고 있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극단적인 압박, 예, 압박하고 있죠. 예, 그다음 예, 패권, 예. 패권 행동. 미국이 그걸 패권 행동으로 보는 거죠. 예, 패권 행동은 통하지 않는다. 예, 예. 이러한 방식은 사로 예. 한자로 사로 죽는 길, 아... 죽는 길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미국 그 미중 전쟁 우리 다 아시는 바, 작년에 무역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예. 거. 예, 예, 예. 지금 뭐 전면적으로 지금 그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미국 대선이 지금 맞을 줄이 안 나왔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예, 걸로 거의 뭐 기정사실로 그거를, 그 있더라고요. 트럼프 음. 대통령이든 예. 그 다음 민주당 그 바이든 후보든 예. 공통적으로 중국문제는 인식이 같아요 아, 예, 어, 이거는 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예. 중국을 예. 어, 그게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뭐 죽는 길이라 하는데 미국이 아예 죽,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예. 죽이려고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물건을 연간 600조 원치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급대가리를 상실을 해가지고 간이 배밖게나는거죠이 아, 이제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 이 재선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예예. 굉장히 그 이게 트럼프 재선 후에. 예예. 그 대한반도 정책, 음. 예. 특히 대북 정책, 그다음에 대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예. 대 한국 정책이죠. 예. 그다음에 뭐 주, 대중국 정책. 예. 이거 이거는요. 거의 그 이제 이게 물리 있거든. 예. 그 중국부터 음. 거의 제가 보이는 끝장을 그 음. 보는 예. 그러하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 예. 관공 어,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그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우리 정부가 이게 또 공교롭게도 장진호 전투 추모 기념식을 27일 날 합니다. 아. 27일 날 예. 하는데 블 에어 그 블랙이글스 기념 비행을 19일 날 한번 했고 27일 날 한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음. 뭐 기분이 좀 나쁜 게 19일이 중국이, 어, 이, 저기, 뭐, 압록강을 건는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건너는데,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그날 맞춰가지고, 이, 그, 블랙 이글스, 그, 공군, 그, 축하 비행을 한다는 게, 조금, 뭐, <웃음> 기분이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 저기, 알아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중국하고 상관없고, 원래는 9월달에 해야 되는데, 뭐, 음. 코로나 때문에 뭐, 늦어져가지고, 그렇고, 뭐, 11월달 하려고 하니까는 뭐, 너무 추우면은 또, 이, 저, 이, 저, 어르신, 우리 참전 용사들이 뭐, 추위에 고통을 다할것 같아가지고, 10월달에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10월 19일날, 그런, 그, 블랙 이글스 에어 쇼 팀이 축하 비행을 한번 했고, 27일날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음 저도 신문에 그게, 그, 전쟁기능과 상공으로, 네. 네. 블랙 이글스 팀이, 그, 저, 예. 저, 연섭 비행하는 거, 저,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봤는데, 뭐, 그게, 저, 저 연섭 비행이니까, 어, 미리, 저, 한것 같은데, 예. 예. 문제는 이게 지금 그 중국이 이 6.25 전쟁을, 예. 미 제국주의 침략, 침략 전쟁으로 이번에 많이 확실히 못을 박았거든요. 예예. 그 중국은 침략자를 때려 눕혔다 예. 황미 운조 전쟁에서. 예. 이래 가지고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막 거의 그냥 이게 음.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것 같은 예,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이 제일 약한 게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한국으로 보고 예. 이 한반도를 그 미중 전쟁의 객전장으로 예. 예. 만들려 는 시도다. 난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 경제든 안 보든, 예. 미국 편에 쓰지 말라. 이 예. 노골적으로 이제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차하면 한국도 공격하겠다 이 소리를 하고. 아, 그리고, 그 우리한테 공갈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청와대는 물론이고 외교부, 예. 그 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 예. 그 아주 그 외교, 외교위원장이 그, 누구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예. 그 통일부 장관, 이인영, 뭐 이거, 대해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예. 뭐 통일부 장관 같은 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 아니다 평가하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 뭐난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송영길 외교위원장, 통일 어, 외교 통일위원장. 예. 우리 입장에서 어렵고 공공한 상황인데 예. 뭐, 공공한 거는 느낌은 뭐지? 예. 다 같이 한반도 진정을 맞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 이게 무슨 네. 뜻인지 같은 게 아니. 저... 적이 쳐들어 오겠다고 지금 아예 아니 부분을... 이게 네. 중국이요. 네. 중국이라고 나 부르고 싶은데. 네. 네. 이게, 저, 1950년 10월 19일에 지금, 중국 지원군 6개 군단 30만 명이 암동강 동화해가지고, 저, 한반도 저 진입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공시를 개시했는데, 예. 그 바람에 국군 전사자가요, 예. 14만 명이 가까이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유엔군도 미군이 주, 주지만은 5만 예. 명이 그 전사했거든요. 예. 예. 근데 엄청난 피해를 줬어. 그리고 예. 이게, 어 압록강까지 압록강 암묵강 동강까지 우리가 다 진, 진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통일을 눈 앞에 두고, 코 앞에 두고 어, 30만 명이 예, 들어오니까 예.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그때부터 후퇴를 한거 아니에요? 양진호에서 예. 그 우리 저미 그 해병 1사단이요. 에그죠 개매를 해서 개매를 무려 저 전사자, 동사자 예. 포함해서 어, 부상자 포함해서 7,500명이. 아... 그 죽었어요 예 근데 전사 동사만 4천명이야 그러니까 예. 이게 그미 해병 1사단이 그렇게 그, 그 개마공원 예. 있잖아요 최대로 45도까지 아... 예 최대로 영하로 45도 까지 내려왔다니다 평균 10, 영하 15도 고 예. 많이 얼어 죽었어요 예. 동사 이게 뭐뭐 예. 뭐 제대로 음식, 음식 음식도 못 먹다 그냥 비상식량이 이거 다 얼어 가지고요 그렇게 비참한 전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지연전을 펼쳐 가지고 우리가 저흥남철수 작전을 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 10만명의 피난민을 남쪽으로 이주로 시켰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처절한 전투가 예. 미국 전사상 예. 가장 처절한 전투래요 장진호 예,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한 그 전장에서 예. 전사자 거래 많이 놓은 전장이 없대요 예, 예. 2차 대전 포함해 가지고 예, 예, 예. 미국 1차 대전 다 2차 대전 다 참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참혹한 전쟁이야 음. 근데 그 요인을 음. 중국이 했단 말이야 중국. 중국군 예. 예. 중국. 중국군을 막아낸다고 중국군을 중국그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이 음. 그냥 악취 못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한 피해를 줬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을 아예 제국주의 침략으로 아, 규정하고 예. 거기에서 어, 승리한 것을 침략자에 대한 어, 정의로운 전쟁 크... 이렇게 저, 얘기했단 말이야 예, 예, 예. 어? 그러면 예.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남침을 받아서 미군과 유엔군을 도움을 해서 기사의 생을 했잖아요, 우리 나라가. 예, 예. 그럼 뭐 한국군은 뭐냐 이거는 뭐 한미 원조죠, 원조에 조선이란 조 예, 북한하고 한국까지 한국군 포함됐다는 의미로 예, 이렇게 예, 얘기할것 같아요. 예, 예. 북조선. 그러니까 북조선, 우리가 북조선, 그 한국 네. 도와주지 않느냐. 예. 아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바, 맞받아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겁먹은 개새끼처럼? 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 저 국회 뭐저뭐 정인길 뭐 외교 통일위원장과 다음 이인용 통일부 장관, 미리, 진짜, 뭐그 허무 맹란 소리를 하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한마디는 뭐, 말을 못해. 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뭐, 아니, 뭐, 예의주시만 해. 뭐, 한마디는 했네.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건 못뻔는 뭐 예. 얘기인데, 청와대, 뭐, 외교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 외교부 같은 경우에 예. 지난번에 그일본의그 야스쿠니 공물 헌납한 거 있었잖아요. 복납한 거. 신임 예, 예, 그 예, 총리가. 예, 예. 그때 또 논평을 내고 뉴질랜드 외, 외교관 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뉴질랜드 대사 불러가지고 또 강의하고 뭐 이렇게 바로 바로 강력하게 예. 한 외교부가 예. 중국이 이렇게 예. 예? 말도 안 되는 직관화장식으로, 예. 그것도 그, 시진핑 주석이 예. 공개 행사에서 예. 대규모 공개 행사 에 이렇게 도발적인 운동을 부리는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예예.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의 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한 편는지 중국 편는지 아니, 자꾸, 이, 이렇게 그냥, 하, 구, 국익을 위해 가지고 이야기, 일을 안 하면은, 아, 이 사람들 중국에 뭐, 이렇게, 코가 끼었구나.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요코 거예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제가, 어, 우리하는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요. 음. 저, 대한민국,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예. 이 특히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쿼드에 예. 참여해달라 했는데 외교에서 그 거부를 했거든요 예. 어, 뭐~ 이~ 뭐~ 그냥 전략적 모호성 정도가 아니고 <웃음> 예? 그래도 그~ 쿼드 회의를 그~ 일본에서 하는데 본격 예.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 와서 회의를 하면서 예. 그~ 그다음에 인도 호주 어? 예.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음. 외교장관이 이제 회, 회의를 하는데 원래 그~ 그 일본 왔다 우리나라도 들리게 돼 있었는데 안 들렸어요. 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이달에 또 들리는 날을 약속 이 있었던 모인데 예. 싹다취수해 버렸어요. 보니까취수해 버리고 그저 한국 미국 국방장관이 어,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회담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뭐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이 캔스를취소나 버렸습니다. 그, 그 취,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국방장관한테 야씨 그 따위로 할것 같으면. 다 때려치고 나가라고, 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도 물 밑에서 는 들려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선되고 나면은, 야, 한국, 중국한테 설 거야, 이제 미국한테 설 거야, 이제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할 거고, 만약에 중국한테 줄을 선다고 하는 순간, 뭐, 북한에서 석탄 사온 거부터 해가지고, 뭐, 세컨드리 보일 콧이 이제 제재가 들어가겠죠. 제재 들어가면 은행 한두개 무너지고, 두개 무너지면 이제, 문 문재인 대통령부터 예.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 정부가 계속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이 도발을 하든 뭐든 하든 계속 종전선언이야. 그런데 지금 이번 시진핑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그랬다니까. 끝나지 않았다고 예. 이야기죠. 예. 어, 이제 저 항미 예. 원조. 원조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무슨 종전선이야? 중국도 종전선을웃기는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음. 보면은. 예. 그 전쟁이 지금 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무슨 저, 대한민국 정부만 음. 종전선언 다행막 계속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변 그 정시하고, 예. 전혀 안 맞는, 그 전략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예. 예그 이, 이번에도 그일본의그스가 총리 저기 취임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축전도 보내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또 뭐랬습니까? 저, 뭐 반민족, 어쩌고저쩌고, 막또 쌍욕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또, 저, 저 몸이 달아가지고, 지난번에 예. 서운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해가지고, 예. 미국 국가안보보장관도 만나고, 배관그다음 예. 폼피오 장관도 만나고, 한 얘기가 대표적인 게 종전선언은, 예.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따 소리를 했어요. 예. 그거 당연한 얘기지. 예. 근데 미국 가서는 또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게뭐한발 물러선 거죠 예. 비핵화가 안 됐으니까 동전서은무리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무실장이 그거 하는데 대통령 하는 얘기는 또 틀리고 말이에요 예예. 예? 예예. 그다음에 또뭐 최종건인가요 그 청와대 그 국가무실에 뭐 비상한 그 아주 그 좌파 그저 학자 출신 있잖아요 양무 외교도 차관이 됐어 양무도 또 미국 갔어요 그것 국가무실장. 다녀온 후에 음. 또 비슷한 행보야 근데 그전에 에, 주미 대사, 한국대사가 네. 70년동안 우리가 미국과 동맹해졌다고 그걸 계속 할 이유가 없다 이따위 소리 했잖아 그 한미동맹 깨자는 이야기죠 아, 정신나갔 정신나갔죠 정신나갔죠 그 제가 볼 때는 어. 그 지금 이제 이거 심각한게 롯데 부동산 유통전문기업인 롯데그룹인데 롯데그룹이 부동산 유통을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매각한다고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그런 그러고 노 대신 동민회장이쓰가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그 imf 때 처럼 제재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서 그냥 다다 다 정리하고 지금 자본을 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몇년 전에 네. 저 신동구 자유의 티를를 통해서 네. 그때 저 혼자 뭐 방송 집에서 하, 네. 하면서도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 그는한 5만 명, 5만 명 정도 조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예, 예. 뭐 특이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예. 그 뒤에 또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 2탄. 예. 근데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이게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 예, 예.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예. 제가 예상한 대로 중국하고 이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음. 한미동맹 관리도 잘 되고 예, 예. 중국도 그그 그 충격을 왜냐하 예. 한참에 탈출 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의존하는 음, 게 있으니까 음. 기업들한테도 그, 말미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코앞에 닥쳐가 중국이 이렇게 막 나가는데도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온 어, 어, 어, 거야. 그러니까 진태는, 예. 진태에안가니 안, 안, 지금 저 문제인 예. 정부가요. 예. 완전히 꼬이뿌렸다니까 대북 정책, 대중, 대중북 정책이요. 예. 근데 예? 어정하게 한미동맹은, 어? 안보는 한미 동맹 동맹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서 예. 안보에 지금 말하자 면 연합훈련도 제대로 못못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기동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저 공세전환 이런 거를 전혀 훈련에 적용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어하면조한미해군 미군 사례인거 아니?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거 저눈부시되고 3년 동안 제대로 된 연합훈련 을못 했다고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고 이게 지금 완전히 예. 그 저. 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이요. 예. 완전 히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처음부터 저는 예상을 한문제거든 아, 믿을 놈을 믿어야지. 예. 북한을 어떻게 믿고 1년 내에 뭐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큰돈을 빵빵 는데비핵화는 뭐, 뭐가 비핵화? 이번에 저 10월 10일날 그 열병식 때 노동당 창건 열병식 대기문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야밤에 음, 자정부터 막 새벽 3시까지 새벽, 그 완전 뭐 괴물이 나자 괴물이 예, 예. 미국에서도 어찌 괴물이다 이거 야 세계 최대 예. 이동식 대륙간 타도 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바퀴가 스물두 개 달린 예, 예. 어마어마한 그런 게 놓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완전 히 얘들은 속인 거예요. 예. 속여 가지고 시간 벌면서. 완전히, 그, 저, 핵토발 수단을 음. 엄청나게 고도화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네. 문재인.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심각한 게그 중국산 태양강 패널, 그러니까 중국에서 남아 돌아가지고 재고떨이 하는 거를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한국 국토 전역에 깔고 중국에다 달러를 대줬는데 이 문제는 중국산 태양강 패널 때문에 한국산 태양강 업체들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먼지 하나 사나... 같은 데서 태양광 패널생산 생산 그뭐 오시아이 런데 아마 하나에서는 그, 그 사업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아니 있고 아니 오시아도 사업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시아 같은 경우는 하... 그 익산에 전북 익산에 공장이 있고 군산에 공장이 있고 저기 광양에 공장이 있는데 아 전라도 기업인데 전라도 기업도 죽여버렸어요 중국을 위해서 중국, 중국의 중국그 떨이 그 재고 정리하는 거 사온다고 그러면서 지금 또뭔 짓을 하냐면은 중국산 시노팜 코로나 백신을 또 사온대요. 3천만 명이 아, 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금 주고 약은 나중에 받겠다는 거예요. 어, 이거, 이게 완전 정신 나간 거죠, 지금. 독감 백신은 중국산이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중국산이 아닌지 모르겠데 <웃음> 아니, 독감을 맞아가지고 주로 60대 예. 이상에서 많이 그게 사망자가 40명 넘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도 계속 맞아야 된다는 나난 뭐 도대체. <웃음> 저도 60이 넘었는데 예. 저는 안 맞을래요. 아이서 뭐, 그, 그, 어떻게 맞습니까? 그그 문재인 대통령 맞으면 되겠고 저기 그 예찬 총리 예산 대표 이런 사람들 맞으면 되겠네. 그김종인 대표하고 이런 사람들 맞으면 되겠구만. 저는 뱅생 솔직히 예, 예. 집사람이 뭐 예방접종 이야기 장인에도 하고 뭐 해마다 맞아야 되냐?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독감 예. <웃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음> 그, 이게. 나는 이번에 안맞아마 이렇게 그, 불안한 상태에서 예. 아니, 그 백신 맞아가지고 예.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바람에 죽었다 이거야 예. 그 어떻게 맞냐 이거 지금 뭐 46명인가 죽었는데 이거 정은경 그 질병청장이 나와서 하냐아니 독감 백신 맞고 연간 한 1500명 정도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1500명 어, 죽을 때까지 저, 더 맞추겠다 질병관리본부 그 정인경 예. 예. 청장이죠 청장이자 예, 예, 예. 청청으로 승객이 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 뭐 너무 그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예. 머리도 막 감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짧게 깎고 예. 그렇지참 보기도 안쓰럽잖아요 안 안스럽잖아요. 예.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했는데 아 이게 요즘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요 예. 오늘 그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예. 그 41주기 예. 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그, 주최 측에서, 예. 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그 사전에, 명단이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핸청원이. 예, 예. 어, 그, 핸청원이 그거 넓은데, 예. 하여튼 뭐, 그거 어떻게 하나, 뭐, 그, 그렇다니까, 이제, 명단 통보하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예. 야, 입구에 그, 명단 다 확인하더군요. 예. 그리고 뭐, 살벌해. 뭐, 검은 예. 예. 복장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예. 노에서 물어봤어요. 어, 그, 실례지만, 그, 어디 소속이십니까? 러니까 국방부 소속인데, 예. 어, 국방부 그러면 현역이십니까? 뭐라 하더라? 뭐, 그, 고용직이라고는 같더라 그, 예. 고용직이라고 그 저, 뭐, 뭐 저, 그 하여튼, 무제한 고용직 비슷한 그 거래요. 그래서, 예. 근데 굉장히 유화한 뭘 느끼겠다라니까? 그, 아. 막, 이렇게 막, 위압적으로 막, 몇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예. 어 꼭, 감시하듯이 하는데, 그냥 아, 내가, 아, 아, 우가 살벌해서 하는데, 그, 걸 맹란책계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는데, 올라가는데, 그, 저, 박, 정희 대통령 묘소까지가, 그래서 예. 가기는 꽤그래가돼요 예. 그때 나이 드신 분들 힘 힘드시다고. 예. 근데 차도 없고, 그런데 뭐, 버스 하는데, 아, 참 이따가 타고 있으니까 한, 한 20분이나 출발하는데 예. 하여튼 겨우 가는데 도착하니까 예. 또 맹단을 그때는 저거래 또 예. 아니 저저 저 정문에서 맹단 타고 있는 거확인하고 아, 왔다 <웃음> 아 근데 그런데람죽어야 되는데 규정이래 하..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국립현충원이 말이야 예. 이거 저 국가유공자 저 국가유공자잖아요 예. 무, 저, 무공수운 국가유공자잖아요. 예, 예. 그 떠나서 행사 참석하러 정신, 그래가지고 그 까다로운 절차를 해가지고 명단 다 체크가 들어가는데도. 또 지그래. 예. 또, 적으래. 예. 그 또, 또가 들어가니까 또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뭐또 뭐, 또 이제 뭐 발열 체크하는 건뭐 작년하고. 아니, 뭐, 누구 대 3단계로 지 3단계. 대통, 대통령이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 물어보니까, 어, 1 0명 이내로 제안을 했대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에 참석하시는 분을, 예, 예, 예, 예, 예. 그리 주최 측에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예. 그, 250명 정도로 늘렸다 그러더군요. 예, 예. 그, 20, 250명이 됐어, 막. 그리고 밖에, 에, 현충원 아, 밖에는요, 예.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사십일축이라는 아시는 분, 아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막 항의를 하고, 음. 왜냐면 명단이 음. 없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예. 아니, 국립 현충원에 예. 그, 그 옛날 그, 저, 그 예비역, <웃음> 어? 그, 어? 예. 그분들이 왜못 들어오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예. 그 가기 전에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은 사람들이 팍 가득 찼어요 예예. 그런데 그널찍한 야외에 예. 그런 인원을 그렇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예. 나는 그리고 이거 전부 뭐그 예.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한다는 이거 아니에요 뭐저 광화문 집회 금지시키고 뭐 차백 어 하고 이게 외신에까지 나오고 그랬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게 질병 관리청이 예. 좀 심하다, 어, 음. 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국민 생명을 아낀다며 아낀면서 예. 독감 백신으로 해가지고 사망자가 사십 명이넘게나왔는데 계속 또 맞아라고 그러고 나는 뭐 예. 뭐가 뭔지 이게 그러니까 그 국민들 독... 그 종잡을 수가 없을까? 아니, 독감 아니. 백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다 기저질환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독감하고 백신하고 상관없고, 기저질환으로 죽었거나, 원인, 뭐, 미상이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기저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한 97% 정도 된다고 9월 7일 날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로 죽었다고 또 이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통계가 완전 엉망직정이에요 정부가 예. 지금 할건 제대로 안 나오면서, 예.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예. 괜히, 저, 저, 중, 북한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예. 계속 짝사랑 스토킹 수준에, 예. 뭐, 종준선언 노래를 부르고, <웃음> 북한에 그냥 막 지원을 못해가 안 다리고, 예. 중국은 저렇게 막 나가는데도, 음. 제대로 항의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말이죠. 대북, 대중국 정책을요,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예. 그 저... 재검토해서 다시 이걸, 그... 정해됩니다 그리고 예. 한미동맹이 완전히 그 갈라질 지좀 갈라지고 있는데 예. 이걸 분명하게 해서 그 국가안보전략을 그 국가안보전략이죠 예. 국가안보전략을 완전히 재직립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 한미동맹 확실하게 위해서 예. 중국은 어떻게 하고 북한은 어떻게 하겠다 예. 이걸 하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요 카다에 예. 빠졌잖아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에 예. 대한반도 정책 대한민국에 대해서 시간대로 보고서를 걸지 예예. 어떻게든 모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펜타를 제안 펜타 아... 다섯 개 예예. 다섯 나라로 과다한게내 네 나라잖아요 예예. 우리를 포함해서 다섯 나라가 예예. 로 그~ 어, 펜타를 제안하는 거예요 예예. 펜타 펜타 그니까 안보협의체를 예예. 제안을 해 가지고 확실히 동맹 이거를 저~ 어, 자유민주 진영에 예예. 동맹을, 체계를 극군이 해서 예. 중국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에이. 중국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 완전 그, 중국이 이제, 저, 그, 완전 예. 전면전 선포하듯이 놓았단 말이야.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래가지고 중국 문제에 서 완전 펜타를, 그, 헤비치를 구성해서 예. 중국 봉쇄망을, 예. 대중국 음. 봉쇄망을 우리를 포함해서 다 이거 참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미국 쪽으 확실히 붙, 이게 저, 그, 그걸 해야지. 예. 어정쩡하 해가지고 미국은 미국한테 미피고 중국한테는 제대로 확실히 잘본 것도 없이 국가 이익만 계속 손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 태평양 동맹을 맺자고 장제사하고 진해 그 해군기지 안에 그 이승만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바로 정자가 있어요. 아, 그, 거기서, 이승만, 거기서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장제사하고 네, 만나가지고 그, 태평양 동맹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 비석이 서 음, 있더라고요. 예. 봤었는데 저도. 음. 어. 그런데, 이제 또, 그, 태평양 동맹을 갔다가 미국한테도 제안하니까, 그때는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그니까, 어, 만약 예.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 이거 바로 펜타, 펜타 하자고, 바로 했겠죠. 그, 지금, 한미동맹 자체가, 예. 우리가 정전협정, 음. 그, 유유전쟁, 예. 미국 주도하, 미국은 왜냐 그, 전략적으로 제한전쟁으로 설정했거든. 예. 그게 전쟁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예. 이게 절대 중국까지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예예. 중국이 참전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유5 전쟁 자체가 김일성이가 예. 중국 그, 그 당시 모택동하고 예. 마오쩌둥, 예. 그 소련 그 스탈린 예예. 한테 찾아가 가지고. 예.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중국이 참전을 해버린 네. 거죠. 그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그 아주 심각해, 점점 심각해지는 게 한국의 중소벤처 기업부가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이제 자금을 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의 업체 두 개를 끼고 북한에서 옷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일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다 일자리 만들어 주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거를 북한에서 옷을 사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의 은행 한국의 중소기업 중국의 은행 그 중국 기업들 전부 다 이제 세컨더리 보이고 제재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조만간에 세컨더리 보이고 제재가 들어오면 은행들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야, 뭐 제, 제발 뭐 그런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네, 네. 보면 안 되는데. 예, 네. 워낙 그이 정부가 하는 저 정책이 대외 정책이 저 어정책하니까 예. 그런 우려까지 하는 거죠. 하든다가 예. 아 말씀드린데 그 이승만 대통령 때그그 정전협정 아감 있잖아요. 예. 그거 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제한 전쟁으로 미국이 그렇게 딱 전략을 정해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도 얻을 건 없고 정전협정에 음. 동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한미동맹이라니까, 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죠. 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방위, 체계 체결해 주면은 엄청 예. 년했던그 우리가 방, 방해하지 음, 않겠다, 하겠다, 방해나 저 반대나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예. 한 거예요. 그그 예.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예. 우리가 저그 안보적으로 국가 방위뿐만 아니고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데까지 그 결정적으로 그 한미동맹이 기여를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래... 그게 무너지면요, 예. 예.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그 예. 그 덕분에 안보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국가 번영도 이루었지만은 예. 한미동맹이 거꾸로 깨지면요 예. 번영도 날아가고 예. 안보도 물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국이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재하지 않을 그, 들어, 경제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 위기감이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뭐 계셨다면은, 야, 중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제재해 줄 테니까, 연간 600조 원치 중국 물건 사는 거 말, 사지 말고, 그 중국 물건 사는 거 대신에, 한국 물건은 연간 600조 원치 사라. 그런 식으로 빅딜을 쳤을 겁니다, 분명히. <웃음> 그렇겠죠. 맞죠. 그, 그, 그러면은 뭐, 한국이 그냥 뭐, <웃음> 자국 자골 나오는 뭐, 돈 뼈라게 하는 사람고 그, 저, 그 박정희 대통령이 41주기. 예. 초도식그 행사에, 예. 그 국립서울행청원에 제가 처음 가봤어요. 예. 예. 처음 가는데, 거기 그 여러가도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응한게 있어요. 야, 예. 아, 하늘을 같이 할수 없다. 예. 아. 중공과는, 예. 중공과는 하늘을 같이 할수 없다. 이래, 이렇게 한 말이, 말씀이 있어요. 예. 박정희.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왜? 유교 전쟁 다캐보았잖아요 결정적으로 통일도 방해하고, 예. 중공군이 쳐들어가지고 우리 국군이 그1 3회 가까이 전설하고 말이야. 예, 예. 어? 예. 이렇게 피해를 주는 나라하고 어떻게 하늘을 같이 이기고 사냐, 이게. 예. 그게 이번에 시진핑이 그 70주년, <웃음> 6.25 참전 70주년 기념대 연설에서 예. 본식을 여실하게 드러내버렸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하늘을 같이 할수 없는 예. 중국 <웃음> 공산당 정권이다. 그 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 가서 연설 하시면서 뭐랬냐면은 중국을 6개로 해체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 해체될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중국은, 네. 저, 해체돼요. 예. 네. 네, 저 저, 중국이 한 36개 30, 뭐 소민족 있잖아요. 예. 네. 제일 그 한대가 저, 저, 저, 저, 저. 신장미국. 신장미구로에 지배, 뭐, 몽골, 몽골,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저거, 저 옛날 그구소련 네. 네, 해체되듯이. 예. 해체되듯이. 그, 그때 이0몇개저제20몇개그 독립국 다독립이 됐잖아요 예, 예. 그 해체된 거죠 나라가 예어 예. 그렇게 전될 예, 거로 저 거의 어, 그렇게 예. 보이 보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 이 정부만 예. 지금 흐름을 제대로 모르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부만 우리가 없어지고 뭐 확실한 친민 형권이 들어선다면 은 동북 삼성이 이제 뭐 한국 영토로 들어오는 거는 기본이고 뭐 잘만 하면 산동반도 까지 반에만 까지 통째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그, 예. 저, 저, 저, 저, 몽골이라든지, 저, 예. 저, 만주이쪽 있잖아요. 예. 또, 동북 삼성 마시네. 예. 예. 그게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죠, 우리를. 그죠. 어. 우리 왜냐면, 기술력이 있죠. 그렇죠. 자본이 있죠. 그렇죠. 예. 어? 예. 거기는, 예. 그게 또 없어가지고, 특히 몽골 같은 데 무궁무진하답니다. 그, 저, 예. 지하 자원이. 자원이 많은데, 예. 근데 그게 바다가 없잖아요. 예. 아, 그... 우리가 해가지고, 저, 저, 북한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예. 예. 그쪽 지원해주면 돼요. 그러면 또 바다를 통해서 그, 어? 예. 지하자원도 개발해서 수출도 하고. 그, 그뭐 몽골, 몽골이 우리하고 같이 한몽연합국가 하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 그, 그러니까 몽, 같이, 같이, 같이 우리 같은 우리 나라. 우리가 얼마나 그 노하우가 많습니까? 네, 같은 나라 에가지고 같이 뭐, 저기, 잘 잘못되니, 이제, 우리, 여기 확실한 친미정권이 들었으면 한국에서 몽골까지 거대한 자유민주주의의 그 거대한 <웃음> 장벽이 쌓이는 거죠. <거니까, 웃음> 장벽이 생기는 거고. <웃음>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을 갈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매달릴 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중국을 우리... 그 그러니까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는 말처럼 예. 빨리 정리할건 하고 예. 물론 우리가 또 기업들이 그, 그 중국이 주, 그, 그 교류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예. 아 기업은 자유로 자유는 맡겨 가지고 중국 것도 보호를 예. 하면서 예. 중국이 보복 못 하도록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의 이 차원에서 예. 대중국 정책을 하, 그냥 매달리가지고 그걸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리를 하고 예, 예. 미국 위주의 대북 봉쇄망에 우리가 예. 그 펜타를 제안해서 예. 그 참여를 해서 그걸 완성시켜야 된다 이거 아, 예, 그럴럴수록 그렇죠. 예. 중국 더 우리를 무시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만만하니까 그냥 예, 제일 약한 고리를 보고 한국을 예, 예. 이렇게 저금 뭣들 하잖아요. 어, 우리가 만만한 나, 나, 나라가 아니다는 걸 보여줘야죠. 예. 어쨌든간에 막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 저기 동북 삼성까지다 장악을 하게 된다면은 뭐 만주에도 동북 삼성에도 미군 기지가 뭐 우리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한국 돈으로 뭐 깔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사일 기지도 깔아 주면 되는 거고 뭐돈맥편 한다고. 예. 제가 요 트럼프가 대선 예. 되면요. 예. 북한이 미군 주둔시킬 것 같아요. <웃음> 그럴 것 같아요. <웃음> <한국>, 하도예비기나 <애매기나. 웃음> 대한민국 <지금> 문제인 년걸아 <웃음> 김정은한테 야 너가 저 미군 주둔시키고 <웃음> <웃음> 심지어는 관계비행장을 현대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이. 예, 왜냐하면 물자가 예, 들어야 가 되니까. 예, 예. 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뭐, 한국 뭐, 완전히, 저, 어? 닥쳤던 게 지붕, 지붕 쳐다보는 식, 진짜 희한하게 돼버린다니까 예, 예, 북한하고 예, 미국이 그렇게 예, 밀착해가지고, 예, 예. 반중 진미로 돌아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북한이. 아고 핵이 베이징으로 날아가겠네, 핵미사일이. 핵은 일단 미국으로 반중시키는데, 예. 그럼 미국, 미국 그 북한의 해봤잖아요. 장사정포나 미사일들이 베이징 때릴까? 미국 베이징. 예. 왜냐 미국으로서는요, 북한이 그렇게 예. 되면요, 대북 봉쇄망이 예. 완전히 완결이 되잖아요. 예. 어? 그, 음. 그 이상 효과적인 게 없어. 그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그냥 완전, 완전 고사시키는 거요 예. 그렇게 해서 미국. 그럴 수도 있다. 제 예. 개인 예. 순수 예. 개인 의견입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요 예. 문제는 이건 완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미국이, 미군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날, 그, 북한 문서구에 있는, 자강도 문서구에 있는, 그, 그, 문, 한국의 간첩들, 뭐, 종북추사파 명단들이 공개되겠죠. 그러면 뭐, 좀, 뭐, 뭐, 그 다음은 알아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적제, 뭐, 여적제는 사형밖에 없다더라고요. <웃음> 오늘은 <웃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예, 예. 본식을 여실히 드린 댔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중국은 우리 완전히 미국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걸 그냥, 뭐 뭐로 뭐개차을만들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우리도 국에 대한 대응하는 정책을 예. 이번에 완전히 그 리뷰를 해서 예. 새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 의견은 펜타 예. 오개국 예. 대북 예. 어, 대중봉쇄망을 예. 예. 우리를 포함해서 하자 예. 그래야지 중국하고는 선을 끊 끊어라 예. 예. 그리고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미국 중심의 동맹 그, 인도 태평양 진락에, 우리가 올라 타자. 예, 예. 그래야, 우리가 출구가 보인다. 음, 그때 예예. 중국도 우리가 스틸링이 가능하다. 얘기죠. 예, 예. 그런 이야기죠. 북한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 그, 북한 점령하면요. 장산 곳에다가, 그, 장산 곳 해주 있지 않습니까? 해주, 뭐, 그쪽에다가 미사일기지, 공군기지, 음. 해군기지 만들어가지고, 산동반도하고, 장산 곳하고, 그, 한반도하고 중국이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만 음. 봉쇄를 해버리면은, 그, 북중국의 물자가 못 들어가니까, 그, 중국이 완전 말라 비틀어진다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뭐, 하여튼. 장상고 그런... 그쪽으로 하면 북해하면 되는 완전 봉쇄되버리는 예, 거고, 예. 아예 네. 쪽으로 못 노는 거고. 예. 예. 어, 뭐,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중국이, 음. 그, 소위 동해를 내로 생각하거든요. 시해를. 예, 우 서해를, 그죠. 네, 우수해를, 예, 우세를 네. 그거를 이제 그, 그야말로 호수, 호수. 예, 예. 저, 저, 저, 저 수지 수준으로 만든 거지. <웃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국은 <웃음> 뭐, 미국한테 어 막고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갈 거냐 두개인데 미국이 한국은 버리지는 않을 거고 두들겨 깨부수면서 문재인 정권만 갈아치우고 문재인 정권은 제가 보니 실기인 것 같아요. 실기. 예, 왜냐하면 예, 예. 3년 어, 반을 예, 예. 엉뚱한 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고집 피우다가요 예, 예. 그이 정책이 거의 지금 그, 그 망조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거 뭐 정책 실패가 있고,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예. 3년 반 동안 실패한 게 1년 반 남은 기간에 그게 회복이 됩니까? 그렇죠. 불 가능한데. 불가능.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국민 여러분, 하여튼 뭐 단디 하시고 뭐 단디 잘 살아남으시고 <웃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